오랜만에 컴백를 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차라얘일 사람은... 주실 때는 좀 진지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 주차 때는 좀 이제 즐기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기면서 했어요. 엉덩이 많이 만졌어요. 그걸 쇼챔피언 영상을 본방송 하시고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생긴 게 뭐지? 아,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웃음> 이게... 이게... 이 <웃음> 이게... 이게... 이게... 이 스테이를 만나러 가야 돼고 먼저, 응, 먼저 퇴근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스테이와 약속이 내자고 맞아 스테이 꼭 만나야지. 방금 너무 귀여웠다. 내가 딱팬가한테 <웃음> 보여줘 이 모습. 팬스 하면서. 스테이 만나지. 민우 형의 절기. 이런 짤을 하나 더 만들어내자고. 얘는 좀 곱네요 시선이. 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공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보여줄래요. 얘는 나갈만할 거야? 그냥 보여주 치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 어? 야, 반지를 어떻게 먹어버려? 선물인데. Stay. We made it. Yes! 스텝, we made it. 이 회사 네모 스텝이란 걸 먹어봤니? 어, 너때도 어, 먹었구나. 제이아! <웃음> 야이 네모 스 아니 자야가 <웃음> 아 그냥 형 괜찮네. 어, 물어봐야 되나. 아 무거워. 의상 어? 사이사인요 나도 무거워. 아아 먹임물했어요 원래 여기 뭐 물렸는 뭐뭐 여기 물렸어요여기물렸어요먹이물리면바보라고나 여기 우리 이어 커피 기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한 가자는 손을 주요 가위바위보! 뿡! 성공!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목소리도> 너 아, 어. 어? 어. 아 이거,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아! <목소리도> 야, 야, 뭐거 아, 야, 이거, 이어 야, 아 이거. 보이거이 야, 거 이거. 야, 야, 이제 야, 이거. 이내 야, 진거가이이 야, 이 야, 너거 야, 하 야, 야, 이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거 야, 이이 야, 이거. 이 다 이는 굿집단 말이야 민아 같이 오케이! 입니다여쇼채피언의 리어뜸 니다와 패스는 후보만 들어도 좋아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이관왕을 주시는 와 스테이가 아 우리 많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지 아 그거지 음 그거다 아 스테이가 항상 우리를 열심히 m i 주니까 o r r o w Mike Morrow, Mike Morrow, Mike Morrow, Mike Morrow, Mike Morrow, Mike Morrow, Mike m 오케이. o w Mike 오케이, okay. 미션 성공! 예! 예스! Yeah. Yes. <목소리도> 어둡게 나오는데? 아, 밝게 나와요. 물이 구웠네요. 티텐키 하지 마. 냅시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인이 <님> 뭐예요? 반짝반짝하니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하지만 내 얼굴이 제일 빛나지. <끄> 어. 거 <끄> 어. 눈에 글리터 있어. 디테일이 있어. 여는 하트고 여는 별이 있어. 아, 이게 못긴나저 <끄> <끄> <끄> <끄> <끄> 그거 시켰어요. 포장 마차 테이블 <끄> 포켓 리스트 중 하나가 겨울에 포장 포차에서 어묵 국물과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게제 포켓 리스트거든요. 이제가스 번호로 사가지고 저희 정모의 장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음~ 너! <웃음> 한번 끝나고 찍는게잘 나가는 거같아기가 네.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살짝 튀어나와요. 제가 쿨톤이기 때문에 엄청난 쿨톤이기 때문에 저기는 몸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 색깔 음, 가위바위바위보 점진 생기. 안 no. 끝나갈 거야. 아, 한말정라 지금 끝나,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나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사 정말, 정말, 정말, 도 내가 내가 내가 어? 정말, 정말, 려고 그래? 그래.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가 정말, 왜? 난 일단 커피 난,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김이, 이김 킹덤 뭐할때 준비할 때 상대 팀과 할때 음, 그때 이제 민혁이 형 만났을 거예요. 음, 민혁이 형이랑 이제 고 얘기하고 있는데 형 저희 노래 뭐할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많이 뭐 고민하, 고민하고 있는 게, 헬베 마이 페이스 섹두어 그면서또 하나 모인다꼬링이라는거 뭐 갑자기. 그래서 <웃음> 꼬링이 뭐지? <웃음> 했는데 형 꼬링 아니고 꼬링 아니야 했는데 꼬링이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잘못 들으온 뽀잇같이 들리네. 예니가 사준 지갑. 이사지? 야. <웃음> 예니가 사준 지갑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맛있는 것좀 하나 사준 다아 <웃음> 맛있네. 이피 <웃음> 맛있었냐? 아, 야. 어우 어, 맛있어. 다 미우 어, <웃음> 그만큼 늙었다는 증거다. <중구나. 웃음> 나일 대, 이 대, 3 대를 맞대자. 내가 일 대잖아. 어, 이 대가 용복이 형이니까. 내가 3대 누가래? 3대누가 가? 3대 창빈이. <웃음> 3 대하면 창빈이 아니겠니? 한나이가 정말 안 울린다. 우리 시즌 시작 잘 보낼 수밖에 없어. 어, 저... 내가 내가, 뭐, 내가 꿀팁을 줬거든. 뭔데? 꿀팁이 뭐야, 창빈아? 또 얼마가? 야, 먹으라 있어. 그랬어. 먹으라지. <웃음> 바로 바로. 이것. 이것 공부하라 해서 추석 때. 야, 형이거 와봐. 내가 아, 먹을 수 있어. 추석 때 이거 공부 거야, 얘들아? 와, 아, 내가 구워 먹을게 뭐. 우리 리형 MC인데 방송을 아있을 몰라. 야, 형, 그런 거 던지면 어떡해. 내 거야. 이인 이랑 커플 장갑이에요. 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맞아, 네, 맞아. 네.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아, 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백발 안 나게 조심하세요. 그요 그래, 눈물이 그래. 그래.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늘 오늘 네. 네. 용돈, 용돈 받아야지. 네네. 그 그래, 우리 고 스테이 c o 꼭 건강 음. 잘 h a 야 p y to s e 요 v 잘챙겨 p p y t 해피 e r v e What do you want t 아, say? I'm going to go to the center. I'm g o 요 n g to go to the c e 부터 뒷판만 m going to go to the center. 이 m g o 잘안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스트레이키즈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어. 키가 커 보일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 창빈이 되겠어. 오늘 사고 하나 예약할게요. 어제 하층 운동했거든요. 아, 창빈이 어떡하지? 우루완 콩콩콩콩 할때 진짜 우루완 콩콩콩콩 할것 같은데? 큰일 나. 아.. 아, 우와! 다리가 안움직여 <웃음> <웃음> 끝났어요 아, 뭐. 주도공을 해주고 또 <웃음> 열심히 우리 <웃음> 아, 오케이. 기분 좋은데? 뭐, 아쉬 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희 스트레이키즈 친구가 아, 아, 있거든요. 그렇지, 승민아. 봐봐. 가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어?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오세이 v u r 고세 s i n g e 이 있어. 자 준비되어 있지! 네, 형은 d r 이 있고 아, 둘. <웃음> 아, 네, 다 같이 야! 이거 네, 하는 거 아니야? 아, 음. 벌레예요? 아, 무슨 벌레예요? 진호 준비할게요. 되게 지렁이 같다벌에살좀 붙은 거 같아요. <웃음> 너무 정나라하게 나오는데? 볼에 허리 좀 붙었어요. 허리 내려 하나 둘 하나 둘셋둘아 이현아 나아 모든 계단 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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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뭐 아, 아, 스크린을 어제 가라앉 괜찮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안 깨졌으면 됐지 뭐.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내 사람을 때아 어 그런. 때리면 그럼 쟤 때려. 전 사람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가 나야. 우리 봐. 이게 올라가는 게그 스무스함스... 스무스라이 뻗혀야 되는데 안 됐어. 스무스라이 아니, 나또뭐 하지? 너 할만한 거뭐 있을까? 할만한 거?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별거 나무 썼어. 또눈 눈, 눈, 눈, 눈, 눈 확대, 눈 확대. <웃음> 저거, <웃음> 저거 살기 가득한 눈, 저거. 뭔 소리야? 이렇게 예전 가득한 눈이 어디 있다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네. 어렸도 어, 고민이. 야, 지금 눈이 없어졌어. 방금 감은 거야, 아니 무슨 거야? 감은 거야. 감은 미안. 미안. 미안. 지금 감은 거지? 아니, 지금 무슨 거야? 아니, 또다 보인다. 보인다. 이. 파이어라고 해. 오늘 방서우리파이도 하고. 이예이는한 초도 아. 내 보통 카메라 볼때 여기를 보냐 여기 보냐 네. 내 얼굴 보려고 이쪽 거든나 여기 보지 나 여기 찍을 응. 네. 예, 때 이쪽 보고 어, 보라동 키스나 보라동 키스데오오형 <웃음> 생각지도 못한 드림이 당황했네 아 <웃음> 드림이 아니고 진짜로 <웃음> 형이 또 보라동 핑카잖아 얘나 응? 아 형이 또 보라동 핑카잖아 <웃음> 아, 어. 잉크. 예. 아 잉크, 나예 얘, 어디 가? 혼자 놀고 있어. 아, 나 혼자 오는 거... 오는 거 못하는데, 진짜... 어... 밥 너무 맛있다. 이거... 싫어, 네. 싫어... 얘, 네. 하... 는 뱀파이어가 아니고 개파이 얘... 데 <웃음> 아니 그거 올리면, 이게 올린다고 이게 위로 가 <웃음> 이걸 올려야지 어우 진짜! 내가 그걸 몰랐을까 봐!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밤은 진짜... 아, 힘들어 야 벌레 가네한판 <웃음> 좋아해? 아 힘들어 끝날 거 <웃음> 힘들 <것> 같아 소울이 <웃음> 고운 막방! 잘하고볼게요 <웃음> 막방! <웃음> 빨리 가! 막방 해야지! <웃음> <목소리가> 자, 오케이 방이 끝났습니다 아, 방이었습니다아방습니다 예. <목소리가> 정말 <주택을 목소리가> 다고 생각하고 무대를 이 <웃음> 저희 잠깐 준비하고 돌아갈 거니까 기대 많이 안녕 이쁘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한층 더 뱀파이어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뭐 막방이어도 또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마. 음, 그 새로운 속곡 오오오오! 소망 이제 후속곡으로 돌아오겠죠? 난 몰라. <웃음> 후속곡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도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뭐 항상 활동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어...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 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어... 애들이랑 같이 그걸 즐기는 게 너무 좋아, 좋은데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스테이 앞에서 이제 무대하는 건좀 오래됐잖아요? 그게 좀 많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더 이제 모든 게다 좋아지면은 자 직접 앞에서 저희의 무대들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번 활동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 항상 저희 지켜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인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그 뭐지? 제가 비수석이 바뀌었거든. <웃음> 근데 떨어졌어. 수석이 바뀌었다. 미안하다. 걔네는 저런 거 어, 못, 저런 거 못했어. 어뭐뭐 뭔데 뭔데 뭔데. 아오. 어. 야, 이거 떨어지겠다. 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최촌다 <웃음> 카메라는 이룰 수, 없어!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아 어, 안돼! 오케이 <웃음> 마지막 이행 시 한번 싹 해봅시다 뭐할래나 뭐 방종 재밌을 것 같아 방. 방종? 오케이 방종 레츠 고! 방종. 방송 종료 샹핀 어... 어. 방. 방. 방! 방구석 일열 우리 스테이 모두 오... 종! 종. 종 종말로 사랑하고 고마워라 오... 종말 오케이 여러분들 알았어요 우리 e t it, s i 이 I always tell you t h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 여기 잘생겼다고 네, 네. 지금 댓글 e 달렸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것 같고 그만큼 더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너무 m s o r r 감사합니다 r r y <Parker> 안녕! 안녕! 우와! 우와! 간다! 우와! 없어진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소리를 지는데요! 덤비려다! 태도로 덕분에 하겠습니다! 훨씬 더 울지 않게! 빰방! 빰방! 또 봐요! 조금 더! 아, 조금 더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기쯤에서 끝 맞아 맞아. 아 광고! <웃음> 광고! 안녕! 광고. <웃음> <웃음>